멕시카 나 먹어볼까? 알 a g 치킨이 새로 어때? i r 등 커피 치킨 로젤 l I'm 를 이을 수있을 m a girl. I'm a girl. I'm a girl. 아, 단짠 치즈 감자볼 저희 동네에서는 서비스로 주셨고요 마늘 큐브 소스를 부어드세요 이게 바로 그 마늘 큐브 소스 한번 치킨 한번 볼까? 와우, 이런 비주얼 흔들어서 치킨 위에 부어드세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멕시카나의 신메뉴 알마니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처음에 어그로를 엄청 끌었잖아요 뭔가 향수치킨 같은 느낌? 심지어 문구까지? 이번에 선을 제대로 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나오나 했는데 알고보니까 마늘 알마니다 근데 예전에 멕시카나에서 모두의 마요를 제가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마늘 소스를 이렇게 뿌려 먹었거든요 그때는 마늘 소스 진짜 맛있었어서 기대가 좀 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먹기 전에 일단 서비스로 받은 감자 치즈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감자이 냄새 <웃음> 장난 아니네 이게 뭐냐? 맛있는막 감자 맛이 엄청 세진 않거든요? 근데 감자 향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감자가 들어가나요 반죽에 되게 쫄깃쫄깃한데 안에 치즈는 적당히 달콤하면서 적당히 고소하면서 치즈을 좋아하고 감자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뭐지? 이거? 판가? 얘도 일단 맛있는데요? 아, 이래서 뿌려 먹으라고 하는구나 마늘이 위에 딱 얹어진 상태로 먹어야 되는데 찍먹은 그게 쉽지가 않네 이렇게 먹어야지 알만이지. 아 맛있다. 근데 센 느낌은 들거든요. 그 약간 마늘의 알싸한 맛이나 살짝 새콤한데 소스 맛이 좀 뾰족한 느낌인데 걔가 살짝 부드러웠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 맛있네요.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튀김옷이 있는데다가. 부어 그냥 이렇게. 와 근데 진짜 이 치킨에 마늘을 이렇게 때려 부으니까 치킨을 기름에 튀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기름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아, 얘는 닭가슴살이 진짜 맛있다 순살 나오면 순살도 술안주나 이런걸로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먹었던 모두의 마요랑 비교를 하자면 모두의 마요는 좀더 약간 중식 느낌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얘는 좀더 약간 생 느낌? 한식 같은 느낌? 저는 장갑을 껴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먹는데, 숟가락 같은 걸 이렇게 퍼서, 한 입에 이렇게, 앙!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괜찮아이 정도면 합격. 짠! 하, 잘 먹었습니다 오늘 멕시카나 신메뉴 마늘 알마니 치킨을 먹어봤는데요 일단 어른들을 위한 치킨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먹고 어른들은 뿌려 먹고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소스 맛이 뭔가 뾰족하다고 했잖아요 그거 아마 드셔보시면 이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라는 거를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감자 치즈볼이 진짜 맛있던데요 오늘 뭐둘다 추천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